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 팁은요 바로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입니다 유튜브 썸네일 어떤 건지 아시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브의 미리보기 화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미리보기 화면을 바로 파워포인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만들어 볼 디자인 형식은 이런 형태입니다 와우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굵은 글씨에 뒤쪽이 까맣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일단 파워포인트를 키면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것이 이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의 크기가 좌우로 긴 형태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에서는 16대9 비율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2 0 1 버전 이하를 활용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4대3 비율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16대9 비율로 꼭 바꿔주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상의 사이즈랑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2010 버전 이하에서 16대9 비율로 바꾸시려면 상단에 있는 디자인을 누르시고 여기 왼쪽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설정을 눌러서 여기에서 16대9 비율로 바꿔주셔야지만 가능한다는 거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나 띄워놨고요 그 다음 다 지워주신 뒤에 여기 안에 들어갈 여러분들의 영상 캡처본이라든지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미리 선택해둔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 삽입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봤는데요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미지의 사이즈가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 상단부터 대각선을 눌러서 이렇게 크게 키워 주는데 상화폭을 딱 맞췄더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비네요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늘리시거든요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이미지의 원래의 비율을 깨버리게 되면 하나만 하니까 이미지의 크기를 차라리 16대 9 비율로 잘라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럴 때는 이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그림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6대9 비율로 잘라 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치를 약간 조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Shift 키 누른 채 위아래로 조정해서 자르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눌러서 조금 더 확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6대9 비율로 잘라 주시고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확대를 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어떤가요? 이렇게 이미지를 16대 9비율로 자르면 나중에 작업하시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앞쪽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어하는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유튜브 썸네일 깔끔하게 만들기 라고 적어봤는데요 글꼴이 굉장히 작죠? 좀 키워볼게요 글꼴을 이렇게 키웠는데 글이 잘안 보이죠? 그렇죠? 이것을 색상을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생각보다 잘 안보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글꼴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썸네일에 들어가는 글꼴들은 얇은 글꼴보다는 굵은 글꼴이 훨씬 눈에 띄고 잘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썸네일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굵은 글꼴을 써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굵은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 가지 글꼴들 중에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제일 첫 번째로 티몬, 몬소리채 정말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블랙한 산스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어때 잘난채 라고 하는 이세 가지 글꼴을 정말 많이 쓰는 편인데요 지금 이세 가지 글꼴을 유튜브 썸네일 만들때 많이 쓴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꼴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눈누.cc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니까 천천히 다운로드 받아서 꼭 설치해 주신 뒤에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너무 하얀색이다 보니까 잘안 보이죠 뒤에 이미지도 밝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여기 어때 잘난 채라고 하는 글꼴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꼴 자체가 지금 현재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다 선택해 주시고요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텍스트 안에 효과를 주는 겁니다 텍스트 옵션 여기 네온을 가시면 여기에 색상을 설정해 줄수 있는데요 네온 색상 검정색을 설정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에 검정색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테두리에 검정색이 생기고 약간의 투명도가 있어서 안쪽에 있는 흰색 글씨가 훨씬 더잘 보이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서 투명도를 0%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에서 크기를 한 20pt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죠 뒤쪽에 비어있는 이 띄어져 있는 이 부분에 조차도 검정색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다 시커멓게 보이면 훨씬 더 눈에 더잘 띄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텍스트 안쪽에 더 검정색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검정색으로 채워주시려면 도형을 삽입해 주셔야 하는데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도형 중에 선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자유형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텍스트의 외곽 쪽을 선택해서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입력해 놨었던 이 텍스트의 크기만큼 해주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왼쪽 위에부터 시작해볼게요 콕 찌르고 직선으로 콕콕콕콕콕총 여섯 번째로 한 다음에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네모 상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검정색으로 채워주시면 어? 텍스트가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텍스트만 따로 선택하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텍스트가 잘 보이고 그리고 뒤쪽에 검정색으로 채워지니까 더 깔끔하게 보이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텍스트 안에 색상만 적용해 볼 건데요 색상을 적용하실 때는 그냥 색상을 뭐 빨간색 뭐 이렇게 적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단조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고급스럽게 보이려면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적용하고 싶은 텍스트 부분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효과 소식에 들어가신 뒤에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색상을 다 조절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두 개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거 제거해서 양 끝에 두 개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단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붉은색으로 하는데 문제는 한쪽에 있는 색상은 붉게 하고 그리고 이쪽까지 똑같은 색상으로 만들어 준 뒤에 다른 색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색상을 조금 더 밝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두운 색상에서 밝은 색상으로 나오는 그런 그라데이션 색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밝게 줬죠 색상이 아예 다르죠? 확인 눌러주시면 어떻게 보이느냐 짜자잔 이렇게 아래쪽으로 밝게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제 디자이너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제가 빨간색으로 했지만 파란색, 보라색, 녹색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이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저장한 뒤에 유튜브에 썸네일로 적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 파일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저장하실 때 어떻게 저장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장소에 가셔서 파일 형식을 여기 있는 수많은 형식들 중에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슬라이드가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png 형식으로 저장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슬라이드가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물론 jpg 파일도 괜찮지만 jpg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화질이 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png로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ng 형식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보낼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지금 방금 전에 작업한 그 화면만 할 거기 때문에 현재 슬라이드만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유튜브 썸네일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유튜브에 그대로 적용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만의 유튜브 썸네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만의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정말 쉽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멋진 채널 운영해 나가시면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